아, 야! 이거 귀엽다. 맞아. 제일 귀엽네요. 야, 다 각자 그 캐릭터가 네. 확실해요. <웃음> 야! 어. 대박이에요. 진짜. <웃음> <웃음> <웃음> 네 새벽. 세븐틴, 세븐틴, 세븐틴! 네,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야! 야하! 7주년이네요, 7주년. 네. 7. 또 세븐틴이 데뷔 7주년을 오. 맞이해서 네. 7주년 기념 멋지가 아! 나왔어요. 이번에 새로 받은 반지 형태를 따온 네. 참장식이 달려있고 아, 어허. 네. 다 각자 디자인을 한 팔찌가 아오아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정말 생각한 그런 디자인과 반지의 연관이 또 있고 사실 저희의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이 반영된 팔찌잖아요 직접 디자인하고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 좀 토크토크를 해보고 어떤 비하인드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네.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이번 7주년 가장 큰 타이틀이 모먼트라는 아, 문구인데 그 모먼트 가지고 이제 그래픽 디자인을 막 이것저것 해본 거죠 저희 눈앞에 샘플이 있어요 네. 이 참! 참이라고 하죠? 네 참! 야, 이거 참 참이 예뻐요 참이 참 좋은 거 같아요 참 예뻐요 참, 이걸 아,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멤버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멤버를 이렇게 모아도 되고 참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 개를 꽂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더 멋있게 착용을 할수 있답니다 데뷔 후부터 이제 많은 머치들을 저희가 직접 많이 좀 그려왔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칠주는 머치에 대해서 각자 이 디자인한 이 컨셉에 대해서 응.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에이, 자, 승관, 네, 먼저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나와있네 귀여워요 <웃음> 7주년이라서. 네, 7주년이라서 좀 칠을 를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아. 근데 오히려 심플한 게 맞아요. 제일 고급스럽고 제일 예뻐요 그, 그, 그 멋지 않에는 그냥 그것만 딱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치, 그치. 저는 좀 간단히 하고 싶어서 오. 이게 어떤 멋진인지딱알수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아, 예, 거좋아요그 위에 있는 그 점세개는 무슨 의미를 갖고 반짝이는 거 아니야? 조금 강조하고 싶었어요. 아, 네, 이 세븐이 좀더 반짝였으면 하는 마음을 어. 했고, 그리고 또 저희 예전 그 세븐틴 마크랑도 좀 연관을 주려고. 아, 네. 센스있다. <웃음> 역시. 순 센스. 아, 다음 손 그림이 과연 네. 누가 나올지 보여주세요. 아, 혹시? 혹시? 그러니까 저도 이거 그 아, 세븐틴 네. 로고에서 음. 이제 착안을 해서 만든 네. 건데, 그러니까 17도 되고, 음. 7주년도 되고, 우리 캐럿도 되고, 이제 네. 하트도 어. 되는 7주년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하트 와 너무 좋다 <웃음> 잠시만요 시야 씨 어떤 부분이 네. 좋은지 한 번만 그냥 이 각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어, 안정감 있지 않나요? 저기? 안정감 네. 있어요 자, 그럼 다음 또 디자인 보여주세요 네. 제 개인적인 참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세븐틴 속에 캐럿이 있다 라는 의미를 그쵸. 가지고 캐럿의 일부가 이제 딱 7처럼 보일 수 있게 디자인을 한 거죠 네. 7주년이 맞이한 세븐틴 속에 캐럿이 있다 이런 좋습니다. 될것 정말 멋진 팔찌가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멤버 가시죠. 네. 에스쿱스. 네, 저는 네. 웃는 걸 좀. 표현해 보고 싶었고 오. 캐럿 캐럿시라는 거를 이제 마지막에 티를 이 아, 칠로, 칠로 형상화했다는 네, 그 형상화 센스가 너무 예쁘다. 제가 저 웃는 표시가 V 이 라이브를 하거나 미버스 글을 쓸때저 제목을 많이 했거든요. 제목으로 하면 캐럿 분들이 저인 걸 너무 알아주셔서 의미가 커요. 제가 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시가 어돼 보면 캐럿의 뭐 <웃음> 시지게지만 콜세의 아. 시도 되기 때문에 저는 어, 그렇습니다. 아, 야! 아, 이거 귀엽다. 아 약간 그거 그런가요? 그거 7주년? 아,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7주년? 하고 치을 눈으로 표현하고 기분 좋은 그런 음.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또 우리 슈아 형은 또 파지티브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또 슈아 형이 스마일을 요즘 또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요즘 야. 그래서 그런 에너지를 캐럿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입꼬리 모양이 굉장히 예뻐요 마치 슈아 형 같이 오. <웃음>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야, 너 나와요, 그냥. 저게 뭘로 보이시나요? 천사, 네. 천사 캐럿. 네, 맞습니다. 다이아몬드 진짜 잘그린다 다이아몬드만 그려요. <웃음> 오케이, 이거 다이아몬드만 그려서. 어, 잘 했는데. 근데 또 이제 또잘 보면 그거 같지 않아요? 슈퍼맨. 뭔가 눈 이렇게 옆 가운데 뭔가 그 문양이 딱 바뀐 것 같은 저게 저0 0 1씨 약간, 약간 눈 느낌 아니, 아니 약간 슈퍼히어로 있고.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패럿들에게 우리가 슈퍼히어로가 돼주겠다. 아... 1000사 들어간 거고요. 7주년 들어간 참세 같네요. 네. 어. 오. <웃음> 그니까 어, 저것도 뭐, 어떻게 뭐, 보면 그냥 다이아몬드일 수 있지만 버논 형이 생각이 담겨있고 자 세븐틴 팬덤 명이 뭐죠? 캐럿이 캐럿. 캐럿. 캐럿이 원래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다이아몬드를 세는 단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그랬어요 야! 어, 그래서. 야! 어, 어. 대박이에요 진짜? 그 다이아몬드 안에 회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 칠이에요, 모양을 보면 좋네요 그렇다고 합시다 너무 반듯하지 않은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대칭도 안 맞아주고 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 느낌, 것 같아요 음. 준! 준! 고양이 아, 아, 너무 치. 귀엽게 네, 준이가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는 칠준현 살리기 위해 그냥 칠로 그린 그렸는데 영상편사 음. 할때 고양이 많이 좋아서 그래서 많이 그려주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칠에서도 고양이 그리고 옆에 다이는 캐러도 옆에 있는 거죠 굿! 고양이가 Good. 옆에 귀엽게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아유... 약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네요. 네. 17로 다이아몬드를 콜라보를 시켜서 해보고 싶었는데 네네. 태권부이 같아요. 네, 생각나는 게딱 저는 적어더라고요. 음. 그 위에가 17이었어요. 밑에가 아쉽더라고요. 밑에를 채우고 싶은 거야, 다이아몬드를 만들려면. 그래서 세모를 이제... 밑에가 거잖아요. 그거예요, 저희가. 맨날 쓰는 그런 무대. 아니 그런 건 그런 아니고요. 거. 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웃음> 어. 그 굿즈 이런 디자인을 할때 저는 많은 생각을 할수록 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음. 딱 처음 생각나는 거를 그대로 하는 게 저는 제가 자신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예뻐요. 너무 잘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 잘. 편이 아니라서 아, 저 정도면 자신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그래서 네. 그냥 깔끔하게 해봤습니다. 야저 다음 좋 제일 귀엽네요. 야, 다 각자 그 캐릭터가 네. 확실해요. 케이크 저는. 같아요 케이크. 그. 케이크 <웃음> 위에서 바라본 것 같아요. <웃음> 저는 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제가 캐럿들을 바라볼 때 표정이에요. 와... 칠워주세요 어, 칠은 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눈이 어떻게 적으라고 하는 거요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뭐 데예요 입은 어떻게든 구길 수 있는데 네. 눈을 아. 저, 어떻게 너무, 너무 행복할 때 나온 <웃음> 표정인데 어, 칠 같아요. 제가 캐럿들을 볼때 캐럿들도 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상이 깊어고 제가 이번 7주년 팔찌 때 저. 가운데 입을 그래요? 칠로 하고 얼굴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 뭔가를 그래요? 많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히로 심플하게. 네, 왜냐면 <웃음> 이게 로고 이미 그 캐럿 모양과 다이아 모양이 있어서 캐럿 속에서 세븐틴을 있지만 우리 세븐틴한테 캐럿들이 더 위에 있다. 아, 캐럿분들이 아, 더 위에 예. 있다. 네. 우리가 그래서, 뭔가 받쳐주는 느낌?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세븐틴 위에 캐럿이를 썼습니다. 뭔가 딱 깔끔하고 멋있는 느낌? 네. 네, 나왔네요. 야, 너나 그냥. 네. 저거는 어떻게 된 거죠? 저거는. <웃음> <웃음> 혹시 캐럿들의 눈빛인가? 요 귀여워, <웃음> 아, 귀여워. 네, 저는 이게 저랑 캐럿들의 어떤 그 유대감이 있는 마스코트 같은. 어, 네 우정이 정말 잘밀죠. 네, 그래서 저, 이게 음. 커넥션이 항상 있어요. 매번 어떤 <웃음> 워치가 있어요? 새로 나올 때마다. <웃음> 네. 저 친구가 새로운 버전으로 리뉴얼이 되는데 그걸 아, 모으는 아. 맛이 있거든요. 근데 제 눈이 <웃음> 짝짝이네요, 저 친구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웃음> 대칭을 맞출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손그림으로. 네, 손그림으로 손 그대로, 손 그대로, 그대로 나갔네요명심해세는손 손 나갔네요. <웃음> 그러니까 <손> 그, 그림 <웃음> 그대로 나갔어요. 저는 항상 말을. 해요. 이거 맞아요. 보정 잘 해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그래서... <웃음> 예, 크기나 각도 조금 보정해 줄줄 알았는데 사람이 모든 대칭이 맞지 않는 렇지만 오히려 네. 스스로 그린 그대로 나갔다. 어, 그치, 네. 아, 그대로 나갔다. 네. 저기 허벌판에 저것만 있어 이상해 보이죠. 네. 네. 여기서 보면 되게 귀엽죠. 그럼 눈... 한번 봐볼게요, 형 눈이... 여기... 아, 귀엽다, 귀엽다. 아, 아, 귀엽다. 아, 그리고 눈이 그렇게 짝짝이 안 같아요. <웃음> <웃음> 있는, 네. 네. 오와, 있는 손, 그대로 손글씨요 있는 그대로 나갔다는 손, 게 멋진 거 같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좋네, 좋네. 우리 칠주는 멋진 손그림을 다한 번씩 봤어요. 정말 기특하네요. 승관 씨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 어떤 그림이? 순간의 어, 취향이. 정말 제 취향이라면 어. 호시영 거. 네, 호시영 호시 거. 좀좀 반듯한 거 좋아. 해 깔끔해. 네. 저도 제게. 네. <웃음> 각자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진짜 다양하게 팔찌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모으는 재미가 있겠네요. 뭔가 본인들의 다 아이덴티티가 들어간 게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각기 다른 거다. 달라 서 소중한 그래서. 거죠.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참에도 네. 이제 모먼트라는 글찌가 이제 멤버들 다 손글씨로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작게 이렇게 <웃음> 들어간다는 점 <웃음> 네. 어, 캐럿 분들께서 진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열심히 그린 그림들과 또 7주년 기념으로 만든 멋이니까 어,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온린 캐럿들과 세븐틴만 기념할 수 있는 날이 맞아요 맞아, 맞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주세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끼고 다닐게요 네, 네. 네. 끼고 다닐래요 네. 오늘 이렇게 소개도 하고 아, 네. 너무 재밌었어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웃음> 진짜 이건 너무 좋았죠 잊지 못해 Unforgetable Unforgetable 7주년 정말 yeah. yeah.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제... 추억 속으로... <웃음> 아니 형!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왜왜 아, 왜, <웃음> 왜? 아니 왜요? 애쓰기서 난 고마운데요? 추억 속으로 고고 하면서 끝낼까요? 예 <웃음> 네, 추억 속으로 고고! 고고! 아 좋았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7주년까지 저희 세븐틴을올수 있었던 이유는 캐럿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캐럿들 고맙습니다!